잠깐만 아니지 내가 왜 도망가지 그렇지 똥끼 녀석 날려는 모습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이원펀맨이 당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파차한 방에 날렸다 간다! 이 녀석아! 와하와 보셨습니까? 아 진짜 한 방에 날려버릴걸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벅입니다. 아니, 원펀맨입니다. 아니 도대체 요즘 도어즈에 나오는 괴물들이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참, 왜무서워지 몰라.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한 우리 원펀치로 그 괴물들 엔티티를 날려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레츠고. 야자자자자자자 아니 솔직히 괴물들을 왜무시하는거야어잇자 들어가볼까 오케이 어, 아주 구현을 잘해놨구만 음 그렇지 파밍도 하고 사실 이 코봉이가 도드를 잘했지 습니까 자자 으아 아냐아 어? 뭔 소리야? 오다오다오다다오다오다다 진심 펀치! 하하하하하하 오셨습니까 여러분? 노릇구간! 진심 펀치! 하하하하 오디션 두 마리가 설치돼 달려가 보자 원펀맨 정.. 어? 어? 뭐야? 어, 뭐야? 왜? 뭐야? 너... 아! 아 스크래치! 아하하하, 아, 아 진짜 저도 놀란 거 아니에요? 아, 깜, 깜짝 놀랐어 뭐지 이건 그림 액자! 아놀지아놀래야이 엄마가 길바닥에 줍지 말라고 그랬는데 역시 엄마 말을 들었어야 돼 오! 다오다오다 이번에 진짜 진심으로 펀치를 날려주마! 으오빠 <웃음> 가소롭군워판 체! <오픈! 치! 웃음> 오, 오, 이것도 똑같이 해놨어. 자, 자, 자, 자, 자. 백문 갈라면 바쁘다, 바쁘. 어, 뭐야? 워펀! 어 체! <웃음> 눈알이 3만 개 달려봐라, 내가 무서워하나. 그러잖아 시크는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하군. 내가 아주 혼내켜 주겠다 오이방그림방인데 오, 마지막다! 그렇지 문 열렸군 오 잠깐만 이거 시크네 온방 같은데? 안 피하고 그냥 너한 방에 그냥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오케이 덤벼라 실크! 어 근데 뭐시장고무섭게 생겼다? 뭐? 어? 어, 어 어디만 네어디 가야 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쫓아오른 거야 와, 쫓아. 쫓아, 쫓쳐, 쫓쳐와, 쫓쳐와, 쫓쳐, 쫓쳐온다, 쫓쳐온다, 쫓쳐온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아이고 지크 쫓쳐와, 지크 쫓쳐온다, 쫓쳐온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 거기 아니야, 어디로 가, 어� 여기 아니야. 와!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미안해 잘못했어 잘못했어 잠깐 나 원펀치인데 사실 펀치 약해 도망아 도망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어디아 이쪽으로 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 좀만 좀만 참아 좀만 잡자 좀만 참자다 왔어 다 왔어 자자자자자자 원펀맨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자자자자 시아! 아이 뭐야! 하나도 안 무서웠어! <웃음> 자 보자! 오 드디어 똥개를 보게 했군! 자 이제 들어간다! 오 소리 똑같애? 뭐야, 뭐야 시작된 거야? 뭐 시작된 거야? 시작된 거야? 뭐야 뭐야 쫓아와 왜 쫓아와! 어떻게 어떻게 쫓아와! 왜 이렇게 쫓아와! 와 겁나 쫓아와! 와, 겁나 초췄아 진짜. 너무 초췄다, 이제.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이거 언제 다 찾냐? 와, 이거, 야, 이거 빡센데? 어,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렇지. 블록을 다섯 개. 일단은 여기다 넣어줘 넣어주자. 오케이. 마지막도 찾았고. 이제 마지막 여기다 닦는다면 문은 열리겠지. 하하하하. <웃음> 똥개, 빠이빠이. 잠깐만. 아니지. 내가 왜 도망가지? 그렇지. 똥개 녀석 날려는 모습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원펀맨이 당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파차한 방에 날렸다! 날리... 간다! 이 녀석아! 와! 와! 보셨습니까? 아, 진작에 한 방에 날려버릴걸. 아유, 쏙 시원해. 이제부터는 여러분 안 피해 다니고 그냥 다 쳐부숴버리겠습니다. 오 여우, 가만. 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똑같이 해놨어요. 안녕. 안녕. 오 아이템. 오 십자가. 오케이. 자조이따 여러분 십자가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십자가 쓸 타이밍 왔군. 로이스 간다 이거 또 시크 타이밍인가? 아까 차 놓을게 저기 무섭게 쫓아올래? 이번엔 한참 내가 도망가 줄게 차도 안 무서워 오, 오는구나 쫓아오던지 와 오고있고 오더 빨리 빨리 빨리 무브, 무브 무브 무브 무브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속도로 날 잡을 수 있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아까보다 더 빡세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자고 끼리 에라 모르겠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오케이 됐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오케이. 오! 야, 정원. 으, 정원 한번 또둘러줘 봐야지 내가. 비물 피하기 원펀맨 비물 피하게. 아, 안 돼, 안 돼. 비물 맞으면 안 돼. 아, 머리털 빠져. 아, 아, 아 맞다. 잠깐만. 아, 내 머리털이 없지. 아, 진짜. 백문다 왔다! 어어어어어 이거 밟으면 알죠, 여러분? 어어. 저기, 스타크래프트, 성큰처럼 뭐가 확 잡아. 어, 온다! 와! 야, 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탐나기 전에. 으아! 까불쌤! 뭐야, 넌또 아이지야! 자! 이걸 좀더 강력한 파워로! 저리 안 가! 왔다, 왔다 다 왔다 가 h a t t 진짜 w 예, h 다 왔어 자 마지막 파이널 시작해 볼까? 오도다다다다우도다다다다우 a t 다다 일단 피해. 일단 피 e 일단 일단 피단 일단 h a 잠깐만 e w 일 일단 the, what the, 이 h a t the, w 면 a t the, w h 나에게 빠른 발을 가워 야! 야! 겁나 빠르지! 야구로지롱! 야구로지롱! 엄들파로지롱! 하적지롱저 잡아라! 자, 일단은 어쨌든 레바를 찾아서 내려야겠습니다. 오케이. 어 열시! 찾았다. 오케이. 가자. 쫓아다쫓 찬다 쫓 찬다 쫓 찬다 도망다 도망가 도망가 잠깐만 왜 도망가려나 못 받침대 진 파티 이제는 <목소리> 나는 간다 이 도주판을 평정했으니 <목소리> 안녕 나는 원펀벨이다 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내려가겠습니다